오늘 영상은 솔로4!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 포인트 세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사, 보사의 또 다른 아들 진보사가 이끄는 에피아 위치, 브랜드우드 스카이 트레인 스테이션 도보로 5분 시도등 걸리면 뭐한 10분? 가격, 원베드룸앤덴 시작가 70만불 중반대 투베드룸 시작가 80만불 후반대 투앤댄 시작가 90만불 후반대 트리 베드룸 시작가 1.1 중반대 관리비 대략 57센트 전매비 2% 파킹 앤 스토리지 포함 예상 완공일 2027년 봄 인사이드 액세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스티반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분양 1타 강사가 샅샅이 짚어드리는 플로우플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